노! 스트레이크 너무 많은데? 네, 영상에 음성도 나가는 거 같아요? 들어가겠죠?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해안가가 아니라서 좀 듣기가 편한 것 같아요. 약간 패트들 되게 많죠? 그것도 또좀 액체류가 많은 아요 손에 잡으면 좀 많이 더러워지고. 음. 어, 이렇게 다될것 같은데? 안녕히 <목소리> 계세요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하그 음음 나무젓가락으로 단백공주 이한거 있잖아요 아 그게 있었어요 근데 냄새 안나는고 <웃음> 이게 되게 많아요 아, 되게 <웃음> <정말 좋은데 웃음> 애들 중고학생이 들어와서 음. 담배 피는 데인가 요 찍어드릴게요 안돼 찍어서 보내드리면 <웃음> <될> <웃음> 같이 찍어본 적 없을 거 아니에요? <웃음> <웃음> <웃음> You got what I need Sipping on the potion